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미세먼지가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산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날씨에요 제가 서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남양천입니다 옆에가 남양천이구요 지금 여기는 하천 쪽을 정비를 해서 산책로를 만들 모양이에요 위쪽으로는 보시면 어른들이 산책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주변에 일하러 왔다가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죠 여기 경사면에 보시면 풀들이 많아요 여기 좀 올라가면서 어떤 풀들이 있는지 먹을만한 건 있는지 영상에 한번 짧지만 담아보겠습니다 아직 추워서 그런가요? 광대나물인데, 이제 꽃망울이, 이제 달렸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피어나겠죠. 광대나물도 나물로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제쑥입니다. 이름에 쑥자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국화과의 쑥하고 같은 종류가 아니고, 십자화과, 냉이가 있는 십자화과의 식물입니다. 제숙입니다. 제숙이라는 것이 있고 나도제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꽃이 약간 달라서 나도제숙이라고 부르는데 어릴 때는 거의 흡사해서 그냥 제숙으로 불러야 됩니다. 요거는 콩다당냉이입니다. 아직 어려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콩다당냉이구요요 다당냉이 속도 제법 많습니다. 이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냉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먹는지 모르겠다. 이름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됩니다. 냉이하고 비슷한 식물 중에 애기똥풀만 조심하면 거의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쑥들도 파릇파릇하게 쑥쑥 올라오고 있는데 비한번 와주면 폭풍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식물이고요. 요거는 냉인데 꽃이 피어 있죠. 꽃이 활짝 피면 꽃이 열 십자로 갈라지기 때문에 십자화가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 활짝 피지 않았어요. 냉이 종류들은 꽃이 피면 냉이뿐만이 아니고 1,2년초들은 꽃이 피면 줄기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뿌리에다가 심을 만듭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뿌리에 힘이 생성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겨지죠. 꽃이 피기 전에 채취해서 드셔야 됩니다. 벼룩이 자리입니다. 벼룩이 자리. 요 비슷한 식물이 벼룩이 나물, 벼룩 나물도 있고, 지금 이거는 벼룩이 자리입니다. 벼룩 나물하고 벼룩이 자리의 다른 점은, 이렇게 장미 꽃잎처럼 몽글몽글 맺혀있는 것은 벼룩이 자리고요. 좀 길쭉하게, 잎이 좀 길쭉하면 뻗어나가는 것은 벼룩 나물입니다. 또 비슷한 거, 별꽃 있고, 쇠별꽃 있고,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런 거를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부르기는 하지만, 벌금자리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깨끗한 거 채취하시면 겉절이로 드셔도 되는 상큼하고 맛있는 나물이, 벼룩나물, 벼룩이자리, 쇠별꽃, 별꽃, 이런 종류의 나물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거의 뭐쑥 벼룩 벼룩이 나벼 자리, 광대나물 요거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찾고 싶어하는 가시상추입니다. 가시상추도 상추잖아요. 상추속인데 국화과에요. 국화과 식물들은 폐를 많이 받아야 성장을 잘합니다. 가시상추가 있는 곳이 대부분 그늘진 곳에도 있지만 거의 이렇게 해가 잘 드는 곳 평탄한 곳, 이런 뚝방 같은데 많이 자생을 합니다. 이런 곳을 찾아야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식물이 많습니다. 가시상추도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해를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시상추가 이제 비가 좀 오고 하면 다음 주쯤 되면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할 것 같습니다. 가시상추는 잎 뒷면, 이맥 있는 곳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상추라고 하는데 줄기가 생성되지 않으면 가시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추하고 비슷하고 고들빼기하고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달맞이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제가 좀 올라가 볼게요. 광대나물 꽃이 이쁘게 피었죠. 아주 이뻐요. 아주 작지만 이쁜 꽃입니다. 요런거는 그냥 생으로 드셔도 깨끗한 경우에만 입니다. 오염되고 한 곳에서는 생으로 드시면 안되고 데쳐야 하고 깨끗한 곳에서 채취한 것은 드레싱 오일 넣어서 겉줄이로 드셔도 됩니다. 광대꽃 이쁘죠? 광대나물 입니다. 여기는 다리밑인데 가시상추가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큰 가시상추가 있고 그 옆에 비슷하게 생긴 흡사하게 생겼죠. 이거는 가시상추가 아니고 이거는 달맞이꽃입니다. 너무 흡사하게 생겨서 구분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은 하천변에 오시면 많이 보이는 식물 중에 하나가 이거 구기자예요 구기자가 재배하던 것이 떠내려올 수도 있고 뭐 일부러 조경으로 심어놓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떠내려 가던 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요 줄기처럼 한 이만 한뼘 정도 이렇게 자라면은 새싹이 올라와서 한편 정도 자라면 쌉싸름한 맛이 열매도 중요한 약재가 되지만 요거 구기자순 아주 맛있는 나물이 되기도 합니다. 가시상추가 여기는 제법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시상추 보이고요 제쑥입니다. 제쑥. 제숙. 제쑥은 특별하게 뭐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이상한 냄새가 나는 식물도 아니고 향은 조금 있어요. 향은 조금 있는데 역하지 않고 수도권 주변 서남, 서남쪽, 오산시, 평택, 안성 저쪽 서해안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는 해가 잘 드는 곳, 공토, 나대지 같은 데 보면 심지어는 도로 옆에도 많이 보이는 것이 제쑥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나물들하고 치치해서 좀 살짝 데쳐서 무쳐 드시면 괜찮습니다. 제쑥입니다. 비슷한 식물이 개똥쑥도 있는데 개똥쑥도 2년초, 제쑥도 2년초입니다. 요거만 확인하시면 나물 하시는데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기자 순이 조금 더 성장했습니다. 아직은 어리죠 한 이만큼 요 줄기만큼 성장했을 때 연할 때 이렇게 꺾어서 안 꺾이는 거는 질겨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뚝뚝 꺾이는 거 고사리 꺾을 때 느낌 아시죠 이렇게 뚝뚝 꺾던가 조금 큰거요 사이에 요런 거 이제 채취해서 쌉쌀한 맛이 일품입니다 쓴맛 싫어하시는 분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좀 쌉쌀한 맛이거든요 자 구기자 이쪽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경기도쪽 평택 안성 수원 오산 이쪽, 이쪽에서 이쪽 서해안으로 흐르는 하천변 가시면 여기는 제방 정리가잘돼 있지만 저쪽 옆에 처럼 동굴이 우거져 있는 저런 곳을 가셔도 이 구기자가 탈출해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잘 찾으면 구기자 순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것도 가시상추네요 제가 영상 찍다가 바로 이동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하얗게 제방 쌓아놓은 저쪽 쭉 올라가면서 가시상추, 냉이, 뭐 이런 것들, 제쑥 다양하게 있었는데 아쉽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런 산책로 주변에 이런 데를 잘 다니시면 오염되지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깨끗한 거 채취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가시상추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 사람이 채취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이 하천변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이 식물 채취를 금지하는 곳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확인 잘 해보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전국을 다니는데 이런 식물들, 건강한 먹거리가 될 만한 식물들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영상에 담아서 알려드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국간입니다